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 장례 채널을 운영하게 된 장례 지도사 김 팀장 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지만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간 장례 지도사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장례 이야기들을 채널 이지 장례를 통해 샅샅이 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례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 씨, 오늘의 장례 질문은 뭐죠? 제가 가져온 오늘의 질문은 장례 준비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장례식 총 비용인데요. 팀장님께서 꼼꼼히 알려주세요. 장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장례식장 비용입니다 둘째 장례식 관련 서비스 및 용품입니다 셋째로 장지입니다 모든 장례 비용은 선택하시기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장례장 사용료입니다. 크게 빈소 사용료랑 안치실 비용이랑 입관실 사용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시고자 하는 장례장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빈소가 작으면 적게 나오고 클수록 사용료 비용이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장례용품입니다. 많이 복잡하시죠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부터 수위 그외 도움이나 장이버스등 많이들 복잡한데요 그래서 장례용품을 요즘 필수로 준비하시는 상조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십니다 20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내네 형평가 내 가족에 맞는 장례 비용을 설계하셔서 장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장지입니다. 장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80% 이상이 화장으로 모십니다. 화장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장은 1차장지와 2차장지가 있는데요. 1차장지는 화장장이라고 볼수면 되고요. 2차장지는 보통은 상골부터 납골, 수목장, 해양장이 있습니다. 모시는 추모공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총장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을 알고 싶으시다면 장례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근접한 장례 비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평균 200만 원 정도 나오실 거고요 일반 장례는 화장 기준에 1,400만 원 정도 이고요 매장은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례 전문가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문 가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첫째로 부조금 얼마를 내야 한가요? 둘째로 언제 조문 가야 하나요?에 대한 다음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장례 정보를 전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까지 세트로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